안녕하세요 빅토리아 입니다 자 이번에 진행할 컨텐츠는 다행라이트 무기 데미지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녹화를 켰습니다 다행라이트 넥서스 치트 모드 이 컨텐츠를 업로드 하고 나서 시청자 분들께서 무기 데미지 수정을 못하나요 무기 데미지 수정은 복잡하시다는 다른 댓글을 봤는데 알수 있습니까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컨텐츠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녹화를 켜게 됐고요 나는 이거를 진행하기에 앞서 준비해야 될거첫 번째 반디집 그리고 두 번째 알집 그리고 세 번째 노트패드 뭐 이거를 굳이 다운로드를 받지 않아도 일반 메모장이나 워드패드로도 할수 있긴 한데 저는 이 노트패드라는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예요 필요 없으시면 다운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세 개가 다 있으시다면 이 과정은 패스해도 됩니다 지금 모드가 전혀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고요 일단 테스트할 무기들 지금 공격력 미리 보여드립니다 변경하기 전에 화이단검949반자동샷건14105 마지막 희망 3800 그리고 라이플 공격력이 2000이죠 자 이게 지금 기본 공격력입니다 수정해야 될 것은 전설 레벨에 해당되는 이 스킬 데미지 이거를 수정하는 거예요 무장 근접무기 화기 활 초청무기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이렇게 총 다섯 개를 수정해야 됩니다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 무기 데미지니까 이 컨텐츠에만 몰입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게임을 종료한 다음에 다잉라이트1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폴더가 지금 비어있죠 다잉라이트 설치 경로 들어가셔서 데이터 0 데이터 3이두 개의 파일을 컨트롤 켜 눌러서 드래그해서 옮겨줍니다 참고로 이 뒤에 확장명은 제가 지금 윈도우 11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보기 파일 확장명 있죠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체크를 안 하면은 아무리 이름을 바꾼다 하더라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고 데이터3 파일을 엽니다 파일 안에 이거를 압축 풀어줍니다 데이터3 이거를 들어가신 다음에 새 폴더를 만들고 데이터 폴더 그리고 스킬 데이터 0 파일 이거 열어 주신 다음에 이두 개의 파일을 아까 지정한 스킬 폴더 여기 안에 드래그 해서 앞쪽으로 풀어줍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 커먼 스킬도 포함해서 진행할게요 레전드 스킬 노트패드를 엽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수많은 영어들이 뜨는데요 밑으로 스크롤 내리다 보면은 맨 첫번째 한손 무기입니다 지금 여기 0.04라고 뜨는데 요거를 숫자를 아래로 내리지 말고 올려주세요 저는 0.9로 하겠습니다 9할8 1 0 하는 게 나을까? 이렇게 10으로 하고 투라고 나와 있죠 양손 무기 데미지입니다 이것도 10으로 올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전드 스킬 뭐저쪽하는데 이게 지금 10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15로 늘리겠습니다 이게 어려워 있죠 데미지 이게 활입니다 40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58로 늘리고 투축 무기 0.8 이거를 13 나머지 스태미나도 있고요 체력도 있고 체력 재생하는 시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무기 데미지 수정 완료됐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이 파일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커트라고 컨트롤 F 눌러서 찾기를 해주세요 이 글씨를 찾으시면 됩니다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올리지 말고 값에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무기 내구도 무기를 쓸때 내구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 내구도 떨어지는 그 속도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뭐 수영 스피드 달리는 속도 이것도 바꿀 수 있는데 이거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커먼 스킬 자 커먼 스킬에서는 찾을 거 럭키 라고 검색해 주시면은 자 이런 영어가 뜨는데 0.25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1.00 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무기 내구도 수리하는 횟수가 무제한으로 됩니다 이것도 저장한 다음에 대충 수정은 이렇게 됐고 수정한 파일을 압축을 해줍니다 이름을 바꿔줍니다 파일 확장명을 변경하면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 무시해 주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수정한 파일을 지정경로에다가 덮어쓰기 자 끝났습니다 무기 데미지를 수정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을 때 콰이 단검이 900이었고 샷건이 14000 라이플이 2000이었잖아요 자 변경하고 났을 때 이제 접속을 하면은 어떻게 값수치가 되어있을까 이것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었죠 900이었는데 1600으로 바뀌었고 샷건이 19,000 마지막 희망이 6,000 라이플이 2700으로 됐습니다 잘 보시면은 기존에 보여드렸던 데미지와는 다르게 더 높아졌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참고로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원본 파일로 바꿔버리면 은 원상복구됩니다 이 점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기 내구도 이것도 바꿨잖아요 마지막 기망 무기가 내구도가 127입니다. 잘 보시면은 내구도가 엄청 늦게 떨어져요. 한 수십 번은 때려야지 일찍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수리 횟수 지금 6번이라고 뜨죠. 수리를 하면은 그대로 고정됩니다. 값이 안 떨어져요. 자 시청자분들께서 제보 해주셨던 그 무기 데미지 수정하는 방법이랑 내구도 수정하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제 채널 동영상에다가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아는대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개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 맞다 이거 값하겠네 데미지를 수정했잖아요 데미지를 수정했는데 이제 원본파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방금 전에 콰일 단검 무기가 공격력이 1600 정도였는데 이제 원본파일로 바꿔버리면은 값이 고정이 될까 떨어질까 이것도 질문이올라올것 같아서 어차피 녹화를 켰으니까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무기, 데미지가 원상 복구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두 적용하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것도 모두를 적용하는 거나 똑같은 방법이니까 혼자 플레이 하실 경우에만 그냥 재미용으로 즐기시면 됩니다. とかか かっ...